어 신격이야. 아, 연 진짜 아. 한 명은 바람바람 바람, 바람이 나옵니다. 바 어, 어, 어 유비수춤이 나오네. 유비수춤이. 날 따라따라고. 유유 상종. 침침. 아왜야 왜? 상종 왜? 상종이 왜. 왜. 아니잖아. 상종이 아니지. 멘 내가니 시다바 따다다다다다. 뭐야? 무슨 바람둥이예요? 이분의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학자 그냥 학자 학자 학자 소크라테스. 져라 져라 우리 팀 져라 우리 팀 져라 질수 있다 질수 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안 되는데. 안, 안, 안 돼. 안 돼. 돼. 돼. 안 돼. <웃음> 아, 이렇게 해서 노야 팀이 일하도. 승연이다 이게 아닌데. 그래갖다 이게 아닌데. 다음 게임은 무조건 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저것도 어, 둘이. 어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어이. 아. 아이씨. 와.. 우리, 우리 드라마 한번 나와야 되겠어? 나와야 되겠어 진짜 어 네. 드라마반